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비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영상 소스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릴거예요 이거는 다 무료로 제가 다운받은거고요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영상입니다.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영상들을 잘 쓰잖아요 그럼 영상이 되게 멋있어 지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키네마스터를 이용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키네마스터 영상 보이시죠 플러스를 눌러서 16대9 비율로 맞추겠습니다 이미지를 누르고 검정색 화면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체크 누르고요 맨 앞으로 가서 레이어를 누르고 텍스트를 누릅니다 각자 그 채널명을 쓰시면 돼요 크기를 키운 다음에 우측에 대문자이 소문자의 를 눌러서 폰트를 바꿀거예요 글씨체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글씨색을 녹색으로 줄겁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주고 이거를 제가 화면을 캡처할거예요 왼쪽에 네모박스 캡처 저장을 누른 다음에 화면을 캡처했고 그 다음에 이거 지울겁니다. 엘리트 이것도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미디어를 눌러서 제가 오늘 소스를 여러분들께 나눠 드릴 건데 여기 상업적 저작권 무료 영상 소스라고 무료로 여러분들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냥 클릭해서 추가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가지고 왔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맨 앞으로 이동하려면 한참 가잖아요 이렇게 한참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한 2초 정도 누르시면 돼요. 1, 2초 정도 누르고 타임라인 맨 앞으로 이동 이렇게 하면 맨 앞으로 바로 갑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눌러서 미디어를 누르고 제가 처음에 그 캡처했던 녹색 이름 이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화면 크기에 맞춰서 키워주고요. 화면에 맞춰서 쭉 늘려줍니다.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잡고 늘립니다. 이렇게 늘렸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녹색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글씨를 크로마키 효과를 적용해서 글씨를 없애버릴 겁니다 이렇게 없애버려요 그러면은 지금 시커먼 화면이 나오는데 플레이를 눌러 볼게요 플레이를 누르면은 뒤에 영상이 나옵니다 뒤에 영상이 글씨가 돼요 이렇게 바뀌고요 이에다가 영상을 넣고 멋지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나를 만들었어요 미리 어떻게 만들었냐 한번 보여 드릴게요